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 한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, 사실 그동안 좀 고민을 했던게 그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나눠드리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진행중인 1대1 한준하기간다 콘텐츠에서 저를 이기는 분에게는 제 로고가 박힌옷을 선물해드리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니폼 회사인 팀 메이커에서 저를 뭐 협찬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협찬받는 옷을 소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옷은 이 빨간색 후드와 검은색 슈팅 절식 응. 검은색 긴팔 슈팅 절식 두 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이 빨간색 후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가슴에는 제 로고가 박혀있어요 제 이니셜인 HJH 그래서 H를 따서 H의 안에다가 농구공 무늬를 넣어서 제 로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저를 협찬해주시는 팀메이커 로고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무것도 안 넣기는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그 농구의 전설이죠 마이크 조던의 오늘 입상번을 넣게 되었습니다. 왜 후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냐면, 제가 요즘 H.O.T. 준혁으로, 핫준혁으로 밀고 있거든요. 그 핫에서 뜨거운 불꽃 같은 느낌을 따서 빨간색 후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빨간색 후드는 저와 그 촬영자, 편집자 친구, 그리고 저를 협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할 예정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나눠드릴 옷은 이 긴팔 슈팅 절지입니다 이 긴팔 슈팅 절지도 후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제 로고가 박혀있고 왼쪽에는 저를 협찬해주시는 팀메이커 회사의 로고가 넣어져있고 뒤쪽에도 후드와 마찬가지로 23번에 번호를 넣고 이밑쪽에 있는 현대투어라는 회사는 그 미량에 위치한 회사인데 지환이 형이라는 형님이 계세요. 이 형님이 저를 되게 생각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 후원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으면 어떨까 해서 이 현대투어라는 로고를 넣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옷은 절대 제가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아, 구하지, 구하시지 지구하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대1 컨텐츠를 진행하는 중에 저를 이기신 분에게만 나눠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농구를 하시다가 혹시 이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농구의 고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녁을 이겼으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